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2년 하반기와는 완전 대조적인 모양새를 23년 상반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년 10월 예를 들더라도 500여 건밖에 되지 않던 거래가 이제 3000건이 넘어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별로 따져도 6배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타이밍상 내가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심리는 조바심이라는 게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회복세가 강하게 나오는 단지들 많은 분들이 지켜보던 단지에서 이런 강한 에너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사면 비싸게 사겠구나 라고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래량 증가와 시장 의 회복 에너지가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자이 거래가 늘어나고 회복이 강하게 나온 단지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많이 떨어진 단지 많이 떨어진 단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단지의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단지 예, 여기에 회복의 에너지가 강하게 만들어졌었고요 신축이 보통 그래요 지금 뭐 송파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그리고 강동 예를 들면 그라슘, 아르테온 이런 단지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싼 단지들 매매 총 볼륨 자체가 저렴한 단지들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자,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경기, 인천도 거래량이 늘어났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싼 단지, 매매가가 싼 단지가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원인은 바로 이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자, 기존에 시장의 장애물이었던 고금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 많이 떨어진 단지를 특히 신축들 수도권도 신축 거래가 많았어요 예, 분양권 전매도 상당히 있었고 요거를 바탕으로 입주가 벌어진 입주장도 거래가 많았어요 결국에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단지들 중에서 많이 떨어지거나 싼 단지들이 거래의 주인공이었다. 회복에너지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주변의 다른 지역들 보면요. 일반 아파트들 뭐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입질조차 오지 않은 단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실수요자들이 거래량 증가에 일조하게 됐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만든 거래량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단지가 많이 떨어진 신축 그리고 매매가 볼륨이 특례보금자리론 안에 들어오는 단지 이런 것들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전체적인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타이밍을 아파트에 진입해야 될 시점이다 조바심을 내야 된다는 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수요자들이 진입하는 명분이 명확했어요 급락하고 많이 떨어진 단지, 매매가 총 볼륨이 낮은 단지라는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이 명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에 지금 시장에 진입했던 수요자 자체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이었습니다. 추가로 시장을 더 키우기에는 수요의 한계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안되는 입질이 안오는 단지들 보세요 결국에 이들 단지들이 거래가 되면서 또 갈아타고 예, 또 거래가 만들어지고 이런 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순환장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순환장을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가가 올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세가를 바탕으로 예, 전세를 놓고 매도가 아닌 전세를 놓고 갈아타기를 하는 수요도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예, 투자자 중에서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비교제 지역이 되었으니까 일거주일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진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율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장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라는 종목의 수요자가 진입이 증가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어딘가. 주목해야 될 시장,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무엇을 주목하면 좋을까? 바로 저는 분양권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바로 다가오는 24년부터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년 거래량 증가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가 500여 건 근데 1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더니 1,400건, 2,400건 그리고 3월은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4월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월도 지금 집계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22년 10월 거래량을 이제 넘어서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거래를 살펴보면, 2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송파구가 헬리오시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강동구 그라슘이에요. 자, 이 단지를 보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축, 예, 송파에서 최신축이었고, 강동에서 최신축이었죠. 이런 단지 중에서 급락하고 가격이 매력적인 단지가 실수요자가 대출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노원군인데노원군은 2월부터 4월 거래가 1등이 예, 미미삼이었습니다. 자, 미미삼은 왜 그런가? 총 매매가 자체가 낮고 투자금 자체가 4억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비규제 지역이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중가가 사실상 세 번째 주택부터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거주 하나의 투자를 전략 삼아서 투자할 때 서울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투자금이 양호한 예, 이런 미미삼 같은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미 이 바닥을 지나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전세가율이 다시 또 낮아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호가가 올라갔으니까 전세가가 호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매매가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호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전히 실수요자만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고 이 회복된 가격을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여전히 금리는 시장금리가 좀 내려와서 이제 3% 후반 4% 초반까지 왔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자 일전에 9.13 대책 이후에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오는 장을 실수요 장 이라고 하는데 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그때는 너도나도 살수 있었던 거는 금리가 초저금리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운 금리죠 예. 무려 미국은 10배를 올렸고 한국은 7배를 올렸습니다 예. 금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명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한 명분이 여태까지 왔을 때 급락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21년이 아니라 20년, 19년 가격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서 금리가 부담스럽지만 산게 강한 거였죠. 그런데 회복은 나와버렸고 회복됐으니까 필요한 돈은 다시 또 증가했죠. 바닥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실수요자가 움직였던 명분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참여하는 실수요자는 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 돼요.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라는 그 명분이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더 오르려면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좁혀져야 되고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최악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전세가율 50% 붕괴됐고요. 자, 앞선 단지 볼게요.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40% 이하입니다. 전세가율이.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이 10억 4천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고요. 실제 투자금이 7억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렴한 재건축인 미미삼의 경우에 재건축 치고 전세가리 높은 편이에요. 13%면 23%면. 자 근데도 불구하고 4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 작은 단지가 예. 결국 서울은 투자를 할때 최소 4억 이상은 가지고 움직여야만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의 진입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1주택자 갈아타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비규제 지역 하나를 채우는 걸 어떤 주택을 사는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은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 수량 자체, 수치 자체가 1, 2, 3, 4월보다 많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1, 2, 3월을 넘어가려면 과거처럼 금리가 다시 낮아지거나 전세가가 올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보자면 그렇게 단기간에 전세가가 높게 회복을 한다거나 금리가 빨리 내려간다거나 하긴 어렵죠. 결국에 지금 금매물 시즌이 종료 중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신축이고 또 많은 수요자가 좋아하는 단지 매매가 총량이 금리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쓸수 있는 주택이든지 이러한 그 금매물 중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금매물들이 먼저 빠졌고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이 온기가 다른 단지까지 퍼지면서 이 저가 매물, 금매물들은 속속 거래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종고점을 돌파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요 단지들만 금매물 먼저 소진됐고 이게 주요 단지 아닌 주변 단지까지 앞으로 금매물들은 소진이 될 겁니다 입질이 전혀 없던 단지들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경기권 그리고 서울에서도 외곽 뭐 이런 자리들 이런 데들도 거래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단지가 회복을 넘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거래가 계속 이한 단지가 많이 일어나지면서 14억에서 16억, 18억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반적인 금매물들만 거래가 되면서 금매물 시즌이 종료된다. 이게 상반기에 일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다시 금매물만 없어지고 난 뒤에는 이 명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고 시장이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매매 시장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전 판단하고요. 아까 말했죠, 이 금리와 전세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자 23년은 저는 전세가 회복이 가장 예, 우리가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시장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이 전세가 회복이 여러분들 올해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8월 이후에 정말 강할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매물 사이클이 딱 가르키는 게 8월이에요. 네, 8월 그리고 금리가 여러분들 금리가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 네, 전세가 싼지 월세가 싼지 파악하기 좋은 지표거든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전국 기준으로 6% 서울 기준으로 5%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다? 시장금리가 원래 7% 8% 뭐 10% 넘어간다 하던 것이 지금 4% 떼잖아요. 그쵸? 그 말은 즉슨 결국 지금 다시 월세보다 전세가 싸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월세 회복률을 다시 역전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수요자들은 전세로 돌아오면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금매물 시즌만 올해 23년 주목하면서 거래량 증가를 보자면 자 24년 예, 이 전세가 회복이 23년에 되고 시장금리는 더 내려오겠죠.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하는 시즌은 24년입니다. 예. 그래서 24년에 우리가 말하는 회복을 넘어 반등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카드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몰아가는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자 24년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려면 은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고요 그리고 강남삼과 용산의 규제지역 해제 이세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라좀 봐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회복, 거래량 증가보다는 더 앞선 게 있습니다. 바로 미분양의 해소예요. 이 미분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죠. 자, 미분양이 되고 이게 중공 후에도 악성 미분양으로 자리 잡게 되면 결국 건설사를 도산하고 금융업계에도 이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나라에서는 걱정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그쪽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24년은 이런 기존 아파트 반등세를 노리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지방 아파트에 대한 지방 아파트에 대한 이런 미분양 해소 여기에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큰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예.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배드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투자금은 적고 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지방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라 10%의 금액 혹은 이 미분양 걱정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마피, 이미 분양이 안된 단지들. 마피로 해서 지금 억단이 마피가 있습니다. 네, 억단이 마피가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거죠. 오히려 돌려받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시장. 근데 여기에 뭐 양도세 도장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완화책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자본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시장 과연 어디에 들어설까? 대표적인 지역 두 군데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어, 평택지역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권 시장에서. 자 일단 수도권 지역들도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이 분양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데 어, 제가 말한 이, 무피 혹은 마이너스 피 분양권 거래를 할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다 인천이고 경기 구간에 피가 5천에서 1억 예, 그 이상도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 솔직히 분양권 투자하는데 2억, 3억 들여서 하실 필요 없거든요. 내가 거주할 아파트도 아닌데. 그냥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보고 1년, 2년 예, 거래하려고 투자하는 건데 2억, 3억 주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분양권 시작은 재밌는 게 뭐냐면 피가 일정 수준 이상 붙으면 거래가 안 돼요. 피가 예, 일정 수준 이상만 붙으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피가 있는 시장은 내가 입주해서 거주할 사람이 들어가는 시장이고 진짜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내돈 거의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예, 입주 전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단지거든요 자 그러려면 일단 물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 제일 근거리에 있는 지역 중에서 어, 평택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23년에 평택에 분양하는 물량조차도 지금 14,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이 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소화가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인데 여기에 예, 올해 내년에 또 분양하는 단지가 상당수가 있다. 자, 지금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2017년, 예, 18년, 19년 나오죠. 이게 입주 물량이에요. 자 이때 2017년 분양할 때 이때만 하더라도 예, 많은 분들이 평택은 이제 끝났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어땠죠? 22년장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이때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휘, 좀 휘청거리고 좋은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냈는데 예, 이때 예, 가격이 오르면서 평택에서도 재미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 하락 조정 때 평택도 많이 빠졌어요. 뭐 일부 단지 뭐 8억까지 갔다가 이제 6억대 떨어지고 이런 단지들도 있고요. 자 이제 분양하는 단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다 입주 물량은 계속 적정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죠. 예, 가격점 전세가로 봤을 때는 예, 이 중에서도 예, 미분양 물량.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이어지게 되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때 분양 활성화가 있으면 작은 자본으로 이 분양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또 평택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보면 여기 밑에도 어디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지, 입주가 진행 예정인지가 나오고 있죠. 자, 웬만하면 이 지재, 서정리를 중심으로, 어, 보셔야 되고, 분양이 많이 될 지역들, 미분양이 날 곳은 이쪽 동쪽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인시티나 이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구, 이런 데가 좀 미분양이 날것 같고 여기가 어, 활성화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예, 분양권 시장에 진입해서 예, 작은 자본으로, 작은 자본 보는 거죠. 어, 그런 시장이 설수 있다, 평택에서.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 분양권... 지방분양권 활성화, 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브릿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대구죠. 대구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미분양이 1 4 0 0 0이에요 아까 이, 이 올해 분양하는 물량만큼 평택에 분양하는 물량만큼 미분양이 쌓여 있다는 거죠. 악성 미분양 무조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또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23년에는 21,000세대예요. 이미 기분양 한 것도 있고, 21,000세대. 대구는 진짜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 예, 밑에 보세요. 지도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의그 마피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대구에서도 분석해서 어, 접근을 한다면, 분양권 활성화 정책이 나왔을 때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지역이던 또 대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대한 공부는 필히 하셔야 되고 두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에도 이 지방 시장의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정책들이 풀리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가 풀리기보다는 이 미분양에 대한 해결 정책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분양권 투자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미분양 완화 정책이 나왔다면, 라 투자 수요가 진입 많이 할수 있는 이큰 장, 큰 장이 어디에 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곳은 바로 이 많이 떨어진 곳, 그리고 투자금이 작게 드는 곳,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분양권 투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 입주 전에 털고 나오는 게 분양권 투자다 보니까, 단타죠. 단타. 예, 부동산 투자하시는 단타 좋아하시면 예,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단타를 하면. 여러 번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많아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분양권 투자를 하더라도 이 많이 떨어지고 싸다고 해서 그냥 하시기보다는 이게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물건 가치가 있는지 예, 분석해서 반드시 고려하시고 분양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24년에 분양권에 대한 완화 정책까지 나온다라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단기 세율이 내년부터 빡 떨어집니다. 바로 지금 60% 70%가 이제 24년부터는 45% 일반 세율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양권 시즌이 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전매 제한도 크게 완화되죠. 자, 이제 원래 3년 1년이었는데 이제 1년 6개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지역은 이제 6개월 뒤에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시장 수요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서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많이 떨어지는 게 이러한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때 잡을 수 있는 게 또이 분양권 입주권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23년 24년은 여기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기존 아파트 진입하는 거는 상책이 아닙니다 먼저 23년 전세가 회복 그리고 금리 안정 요거를 보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크게 반등이 오기 어렵고요 지금 실수자들 진입하고 바닥이라고 해서 진입해서 샀잖아요 거래량 늘어나고 근데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매수 기회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바닥들 있잖아요 그 바닥이 다시 또 나올 확률이 있다는 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존 아파트로 난 들어가야 된다고 라 생각하신다면 실수요자, 내집 마련, 예. 갈아타기 요분들만 기존 아파트 보시고 들어가면 어차피 거주하는 거고 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오래 녹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수요자는 근데 투자는요 투자는 지금 기존 아파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무조건 아까 말했던 분양권, 입주권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으로 장기간, 예, 장기간 묻을 수 있는 수도권은 정비사업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권 단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 제가 돈을 이제까지 크게 벌었던 거는 딴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할 부동산은 미래에 비해서 5년 뒤, 10년 뒤에 비해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부동산 예, 지금 재개발이 안 되던 곳이 되게끔 바뀌는 곳 가치 변동이 크게 되는 곳이 다 시세차익이죠. 원래는 빌라 가격밖에 안 되는 게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의 가치가 반영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재건축이 죽었다 깨도안 된다고 얘기되던 자리들 대표적으로 분당이죠. 이런 자리가 재건축이 되면서 앞으로 높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만큼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자, 지금 현재는 싼 이런 가치 변동이 큰 부동산이 지금 주목할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모아타운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도권은 일기 신도시, 분당 네, 이런 지역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약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차익을 만드는 비법, 전략 제가 하던 초기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콕콕 찝어서 지역 물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에 이 링크 누르시고 참석 신청하시면 참석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24년에 다가올 이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존 아파트 시장에 투자로서 진입할 때 메리트가 사실 좀 부족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또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하단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